안녕하세요. 케이군입니다 남자들의 바람의 기준이 여자들과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? 오늘은 약간은 어처구니 없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여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의 범위는요. 남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의 범위보다 조금 더 넓다는 라 것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. 다른 사람과 입맞추는 거, 다른 사람과 손잡는 거, 데이트하는 것까지 여자는 모두 바람에 포함시키는 반면에 남자들은 요 키스 정도는 돼야 심각하게 바람이라고 고민한다는 거죠. 물론 남자들도 요 대체로 바람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바람을 필때 몰래 피는 거겠죠. 그래도 바람피는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양심은 가지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. 그 양심적인 기준이 적어도 그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어야 바람을 안필수 있겠죠. 그런데 문제가요, 그 양심의 기준이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. 남자들은요,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, 내 여자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해서 그와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상태를 바람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자가 볼땐 바람 핑계 확실해. 그래서 걸렸어요. 그런 남자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, 그 여자를 사랑한 건 아니야. 충동적이었어. 내 실수였어. 마음을 준건 아니야. 그냥 불장난이었어. 내가 미쳤었나 봐. 이런 이야기를 하죠. 근데 여자들은 요 만약에 바람을 폈을 때 이런 말을 남자에게 못 하잖아요. 차라리 그냥 이별 통보를 하겠죠. 내 양심의 가책상 더 이상 변명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. 여자들과는 다르게 남자들이 가진 바람의 기준이 이렇다 보니까 업소 여자와 OP 같은 경우는 많은 남자들이 바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. 마음을 준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교류도 없었고 단지 육체적인 교류만 있었을 뿐이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건 바람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해요. 이런 사상들이 남자들 사이에 용인되면서 널리 퍼지게 되고 그래서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. 남자는 원래 성욕이 여자보다 훨씬 강하다니까?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? 뭐 이런 말들이 등장했다고 할수 있죠.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불법업소들에 과연 총각들이나 호래비들, 그 다음에 싱글남들만 들어가고 있을까요? 그렇지 않거든요. 오히려 되게 착실하고 건실한 가장, 여자친구를 두고 있는 남자친구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.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. 그들이 처음부터는 아닐지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. 단순한 일탈 정도로 인식하거나 룸사롱에서 접대부들과 함께 술 마시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종종 그들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더 가관인데요 내가 좀 일탈을 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내 가정에 내 여자친구에게 좀더 잘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어?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많은 남자친구들이, 많은 남편들이 업소를 들락날락 거리고 있어요 친구들끼리 3355 모여서 들르기도 하고요 친구마저도 모르게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세상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는 놈보다요 친구들끼리 3355 가는 놈들이 더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놈들은요 내 친구가 알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는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덜 느낀다는 반증이거든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또 해외 원정을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류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사람들에 해당되겠죠 골프를 치기 위해서라든가 비즈니스상 혹은 친구가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이런 등의 핑계를 대면서 해외 원정을 가는 경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에 가면 연락도 자주 하고 영상통화를 한다든가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알리바이를 성립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. 한국 남자들의 이런 행태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인근 해외여행지에는 요 한국 남자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 공간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거든요. 해외 원정을 가는 이유는 증거도 남지 않고요. 그 기간 동안은 심적 불안함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해외 원정을 가는 남자들은요 결혼을 했냐 안 했냐를 가리지 않고 모든 남자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태 몰랐다면 방치했다가 역으로 오히려 당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고 그걸 들쳐서더 아프기만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마음을 요한번더 짚어보면 정말 바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픈 큰 후폭풍이 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밝혀내도 내가 아파 죽겠고 밝히지 않아도 쓰라려 죽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둘다 내가 바보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정작 방귀 낀 놈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픈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는 걸까요? 내 남자를 꼭 의심하고 파헤쳐서 끝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건 각자의 몫이죠 하지만 모르고 있어서 내 남자가 그걸 마구 이용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알고 있다고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던져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두려움을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